안녕하세요 재테크 채널 리치TV 입니다 6월 1일은 집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하는 날입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인데요 6월 1일에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1년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약하면 내가 소유하지 않은 시기의 보유세까지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기준일을 정확하게 알고 적당한 시기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가지를 세금을 통틀어 부동산 보유세라고 칭하는데요. 두 가지 세금은 비슷한 듯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기준 금액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죠. 현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고 합산가격이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한때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라고 불리며 값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부동산 투기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폭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늘어나며 더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8억 8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기준인 9억원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어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서울 집값이 오르며 고액부동산의 투기자가 아니라 평범한 중산층이 실거주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충분히 종합부동산세의 폭탄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18년까지 0.5에서 2%였던 종부세율도 2019년 0.5에서 3.2%까지 오르면서 부담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부동산세는 잔금일이나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6월 1일 전후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주택을 사는 경우입니다 만약 5월 31일 주택을 구매했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시기인 1월부터 5월분을 포함한 1년치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이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파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6월 1일 주택을 팔았다면 앞으로 소유하지 않을 6월부터 12월분이 포함된 1년치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이 경우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과세기준일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 한다면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누가 어떻게 보유세를 부담할지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가의 주택, 건물,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따로 보유세 관련 조항을 특약으로 넣거나 협의하에 매매가를 조정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면 분양자가 재산세를 내지 않으니 입주일을 잘 합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종부세는 가족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9억 원이 넘는 1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게 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를 보유하게 된다면 1인당 6억원으로 책정되어 부부합산 기준 공식가격 12억원 주택까지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자녀와 달리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증여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로 구매 후 공동 명의로 변경할 시에는 부부간의 증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대 기준으로 한 개의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부 공동 명의에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데요. 명의를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절약되는 종부세보다 클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주택 보유기간과 소유자 연령에 따라서 최대 70%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미 단독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70%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된다면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명의 변경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 조금 복잡해 보이더라도 미리 시스템을 숙지하고 이해한다면 과도한 세금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1일 꼭 잊지 마시고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